네, 오늘 첫 번째로 알아볼 기업은 바로 얀트리입니다. 얀트리라는 기업인데요. 아주 좀 최근에 코리안몰이라는 역직구 사이트가 해외에서 아주 화제를 모으고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얀트리의 안진호 대표님을 직접 모시고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아, 지금 얀트리하게 되면 저는 사실 이제 원고 받고 나서 상당히 좀 설레었습니다. 아 네. 이런 사이트가 있었나라는 그런 네. 어,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제 국내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사이트를 잘 모를 거거든요. 네. 그 얀트리라는 기업이 뭐고 코리안몰이 아, 지금 어떠한 사이트인지 네.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저희 주식회사 얀트리는 어, 전 세계 154개국의 어, 한국 상품을 어,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는 그 온라인 쇼핑몰인 코리안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 얀트리는 지난 2010년에 네. 창업을 하였습니다. 네네네. 아, 놀부닷컴이라는 상호로 창업을 해서 어, 국내 패션자파 전문몰과 네. 어, 종합몰인 YT몰, B2B 어, 전문몰인 어, 삭스킹을 어,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부설연구소를 어, 통하여 쇼핑몰 솔루션을 자체 네. 어, 개발하고 벤처 인증을 음. 받았으며 얼마 전에는 어,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선정되었고 어, 금년에 오픈한 코리아 모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상품과 어, 문화를 해외에 널리 알리고 수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뭐 국내에 계시는 분들은 놀부하면 좀더 이해가 빠르시겠지만 <웃음> 얀틀이라는 게 해외 투자자분들이나 해외분들한테는 좀더잘 익숙하게 좀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얀틀이 2010년에 세워졌다고 하셨는데 코리안몰은 올해 오픈한 지 1월에 오픈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네. 네, 네. 지금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현재 많은 기업들이 지금 사실은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중에서도 이 코리안몰에 대한 쪽의 성장세가 상당히 두드러진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 과연... 이 코리안몰의 지금 현재 시장 상황과 그 위치, 이건 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 코리안몰은 그 네이밍에서 알수 있듯이 어, 한국을 대표하는 쇼핑몰을 목표로 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전 세계 온라인 거래 규모를 보면은 대략 한 2,500조 정도가 네네. 형성되고 있고요. 국경 간 거래는 나라와 나라 간 거래죠. 한 460조, 약 18% 수준에 이루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보여주시는 게 전체 그 온라인 쇼핑의 규모를 말씀해 주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쇼핑 시장의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해외 직구와 역직구 등 국경 간 거래가 폭발적으로 성장 중에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또한 국내의 경우에는 어, 표를 보시면은 원래 한국 온라인 거래 규모가 약 52조 정도를 네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국경과 거래는 약 4조 원 정도로 예상하고 네네. 있는데요. 글로벌 규모의 18%에 비해서 한국은 현재 8% 정도의 수준에 아, 미치고 8%.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향후 어, 당분간은 어, 꾸준한 성장을 어,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아, 그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과연 이 안트리에 대한 뭐 방문자 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안트리가 과연 이제 그 우리가 코리안몰닷컴은 사실 국내 사용자들은 없으니까 거의 네네. 이제 부족하다라고 보시니까 네네. 과연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 일일 방문자 수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일일 방문자수 데이터 어떻게 되죠? 네어 저희들이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은 자체 그어 시스템으로서 발췌한 것인데요. 1월2 1일날 코리안몰이 정상적으로 오픈이 되었습니다. 네네. 아 오픈이 되고 어 보시는 차트와 같이 어 급속적인 성장을 해서 오픈 3개월 만에 1 방문자가 3만 명을 돌파했으며 네. 6개월 만에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어, 이거 지금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한 그림인데요. 지금 네. 보게 되면 은 7월 말에 방문자 수가 급격하게 퀀텀 점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무슨 이유가 있나요? 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네. 어, 자금 문제 때문에 마케팅 네. 활동을 전혀 할수 없다가 네. 이번에 1차 투자가 진행되어서 아, 예. 그 자금으로 일부 마케팅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점프를 아, 하게 된 예, 거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 하루에 방문하는 나라 수가 120개국 이상을 방문은 되고 아, 120개국, 네, 120개국 이상이 방문되고 있고 연말까지는 일 방문자 유비가 유비가 음. 20만 정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아 유비라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네, 1일 방문자, 1일 방문자 수를 네, 말씀하시는 네, 네. 거죠. 네. 그러면 궁금한 게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서 궁금한 게아 그러면 해외 역직구몰인데 대부분이 뭐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역직구몰이 아니냐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국가별 매출 비중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뭐 중국 비중이 높은가요? 최근에 이제 중국 하게 되면 좀 다들 위태위태하셔서. 네. 예. 대부분, 어, 역축구 비즈니스 모델을 향 중국 모델로 네네. 대부분, 그, 어, 기업 간에 하고 예, 있는데요. 예. 저희 회사의 코리안몰 같은 경우에는, 어, 중국의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어, 방문 국가 비율을 보면은 미주 지역. 아, 미주 지역이요? 예, 미주 지역이 네. 가장 많고, 네. 어, 그 다음에 유럽, 동남아시아. 네. 그 다음에 러시아 권 예, 그 다음에 오세아네오즈. 전 세계 네. 골고루 이제 트래픽이 나오고 있고, 아, 매출 네. 비중도 비슷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 14개국에서도 이렇게 다그 언어가 번역이 돼서 들어오는 거군요. 예, 네. 총 저희들이 네. 1 4개 언어를 네. 어, 자동 번역 시스템을 이용해서 네. 그 나라 IP를 자동 추적해서 아... 어, 그 나라 국기와 네. 국가와 그 다음에 그 나라에 쓰는 언어, 네. 그 나라에 쓰는 화폐까지 어, 자동으로 접속 지역에 따라서 아. 어,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이게 왜, 사실은 이제 국내에는 이, 우리가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게 되면. 네. 사실 이제 국내가 잘돼 있거든요 네. 근데 해외 쇼핑몰들을 보게 되면 네. 상당히 이게 좀불편한게 이럴 때 없거든요 네. 근데 아, 코리안몰 같은 경우는 어. 상당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리한 쪽이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자 그러면 은 궁금한 거는 이제 과연 고객들의 만족도가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러니까 뭐 국내 같은 경우 우리가 국내 사용자가 있다면 그걸 뭐 들어서라도 알 텐데 사실 네. 해외분들이 사용하니까 어떤 네. 그 해외분들이 사용했을 때 그것을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어떤 그 데이터 이런 거볼수 네. 있을까요? 네 여러 준비한 그 알렉사 랭킹이라고 있는데요. 이 알렉사 랭킹은 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아마존이라는 네.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전 세계의 쇼핑몰을 비롯한 모든 포털 사이트를 네네. 종합해서 어, 랭킹을 발표하는 곳입니다. 실시간으로 네. 랭킹이 보여주고 있고요. 어, 그 쇼핑몰 같으면 방문자, 페이지뷰, 체류시간, 이탈리 등 여러 가지 지표로 어, 선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중에 저희 역직구 전문몰 중에는 네. 어, 저희 코리안몰이 단연 네. 1위로 지금 어, 랭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파르게 성장되고 있는 그래프가 지금 보볼수 있습니다. 뭐이 그래프만 네. 보더라도 상당히 성장성이 시작한 1월 1월, 1월 달에 시작을 해서 몇 개월 만에 대단한 성과를 이루셨는데 네. 과연 그러면 이 차별화 포인트, 다른 역직구물과의 어떤 차별화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차별화 포인트는 저희들이 다른 쇼핑몰에서 적용하고 있지 않은 어, 14개 의 언어를 네, 네. 인공지능, 예를 들어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 진보형 네, 네. 어, 자동 번역 솔루션을 네. 써서 그 나라에서 접속되는 사람들이 자국의 언어로 자국의 화폐로 쇼핑을 할수 있다는 부분들이 가장 큰 성공 요인이라고 봅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은 어, 지금 아마존의 이베이 같은 경우에 비해서 체류 시간도 네네.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 두배 이상 어, 차이가 나고 이탈 역시 두배 이상 저희들이 어, 훨씬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아, 있습니다. 아, 딱 보게 되면은 벌써 그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이제 그 기술적인 측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강점을 갖고 있고 네. 아, 지금 코리안몰처럼 네. 이 카테고리라이제이션이라고 물품 분류를 되게 잘해놨거든요. 네. 코리안몰이 역시 이런 곳에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그 언론 기사를 최근에 보게 되면 뭐 얀트리가 뭐 중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카드 결제가 가능한 뭐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출시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뭐 어떤 내용이죠? 네. 어 중국에서 저희 나라의 중등증 같은 국민증이라는 네. 어, 어 아이디카드를 지금 재발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재발급이 어, 5억 장을 3년 내에 재발급한다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아이디카드공 국민증에 네네. 들어가는 기능들이 어 금융기능과 보험기능과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교통카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어 회사가 어 저희가 조인한 브레인코라는 어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어, 발급되는 교통카드를 사용해서 저희 쇼핑몰에서 독점으로 어, 네. 결제 기능을 갖고 있는 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네네. 부분이 네, 중요한 이슈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한 네. 120개국 정도에서 들어온다, 네. 128개국에서. 네. 120. 근데 뭐 추가적으로 또뭐 국가를 더 많이 늘릴 계획이나, 그러니까 네. 128개국 말고도 또 다른 지역에 매출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이 있을까요? 네. 저희들의 접속 국가는 네. 150개국, 4개국 배송 국가도 150개국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국가별로 네. 어, 이슈가 되는 국가에 대해서 지사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1차로 지금 지사가 설립된 지역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지역이 설립됐고요. 금주에 일본 지사를 어, 계약할 예정이고, 어, 올해 말까지 글로벌의 중요 국가들에 대해서 25개국 정도는 어, 지사 설립 계약을 마치고, 네. 어, 그 지사를 통해서 어, 현지 마케팅과 네네. CS와 물류 배대지중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럼 코리안몰을 비롯해서 얀틀이 이제 뭐 거의 그 어떠한 기업으로 더욱더 성장시켜 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계획. 짧게나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어, 제가 그몇년 전부터 중국 항주에 알리바바를 다니면서 느낀 부분들은 우리나라도 아, 저런 알리바바 기업을, 네. 네. 저런 기업을 어,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 아, 역시 어쩐지 그 감각이 있으시다 싶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어, 코리아물닷컴 음. 도메인을 구매할 때부터 네네. 미국 기업이 갖고 있는 것을 많은 음. 돈을 주고 구매를 했으며 어, 이 코리아물닷컴을 통해서 전 세계 한국을 대표하는 어, 이 e 커머스 어 기업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다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차 저희 매출 규모를 1조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알리바바 출신이시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글로벌 기업에서도 활동을 하셨고 네. 또그 한국에서의 뭔가 이 감각 있는 이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얀트리라는 기업 아 분명히 잘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얀트리의 안진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유정이 캐스터 다시 만나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당첨유정입니다. 어제였죠. 거래 당일 최초로 형성되는 주식 가격. 정답은 시초가였습니다. 당첨자는 주한혜선님. 축하합니다. 오늘은 얀테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해외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해외 직구가 유행했었죠. 반대로 해외에서 국내 상품을 구매하는 몰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역직구몰. 이번 쾅쾅쾅 돌직구물 정답을 아시는 분은 와우4989 사이트 내에 자유게시판에 시청 소감과 함께 답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당첨유정이었습니다.